안녕하세요. 유튜브 4.0 정선입니다 오늘은 조회수를 강제로 늘리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텐데요. 이 방법은 지난 첫 번째 시간에 단 시간에 빠르게 조회수 구독자 1000명과 그리고 시청시간 4000분 만들기 거기 이어서 하는 건데 지난번 강의를 들으시고 열심히 열심히 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회수도 안 올라가고 시청시간도 안 올라가고 구독자가 늘지 않는다 그러면 극약처방으로 강제로 늘리는 방법을 한번 시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제가 극약처방을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미 잘 되고 있는 분도 이 강제로 늘리는 방법을 같이 한다면 기존의 조회수나 구독자 수 늘어나는 거에서 적어도 3배 이상 늘릴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유튜브로 월매출 유튜브로 만 월매출 1억 이상을 지금 하고 있고요 고맙게도 유튜브 보시고 많은 구독자 분들이 상담을 신청하세요 저는 상담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컨설팅을 통해서 소득을 얻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상담 언제 상담 가능하세요 뭐 상담 받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정말 유튜브가 제어의 제2의 전성기를 만들어주는 정말 좋은 컨텐츠인 것 같습니다.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저 이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비법을 지금부터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. 자 우선은 제가 아까 상담이 이렇게 들어온 거는 누군가가 제 영상을 봤기 때문이겠죠. 영상을 제 컨텐츠가 뭐 아무리 좋아도 누가 보지 않으면 좋은 거를 알 수가 없으니까요.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조회수입니다. 누군가는 제 영상을 클릭해서 봐야 된다는 거죠. 그래서 조회수 10만을 달성을 하면, 조회수가 한 10만 정도 나오면 구독자 1,000명이나 시청시간 4,000분은 무난하게 넘치게 달성할 수 있다고 합니다. 저도 그 수익화하는... 구독자 1,000명과 시청시간 4,000분이 조회수 10만보다 훨씬 낮았을 때 달성이 됐어요. 그래서 뭐 10만이면 충분히 달성될 을수 있고, 물론 저희가 수익화한다는 게 어떤 큰그 자체로 소득보다는 그러므로 해서 정말 유튜브를 이제는 안정적으로 좀 시간을 투자해서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그게 어떻게 보면 수익화의 기준인것 같습니다. 자 그러면 조회수를 일단은 우리가 뭐 너무 복잡한 거 많은 거 하기 어려우니까 첫, 일단 조회수만 늘려 봅시다 그런데 이 조회수를 늘리는 게 만만치가 않죠 그래서 제가 오늘은 정말 최초로 강제로 조회수 늘리는 세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 거예요 사실은 세 가지 외에 두 가지 보너스가 더 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강제적으로, 강제적으로라는 게 중요해요. 유튜브 시스템과 상관없이 무조건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이에요. 제가 지난 시간에는 유튜브 알고리즘을 열심히 공부해서 어떻게 하면 그 알고리즘이 내 영상을 노출시킬 수 있는지 그 비법을 알려드렸어요. 그런데도 불구하고 잘안 돼요. 처음 시작하면 그럴 수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내 영상이 아무리 좋아도 처음 시작하는 유튜버들은 일반인들한테 많은 숫자로 사실은 노출이 어려워요. 그것은 여러분들이 유튜브라고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. 검증이 안된 채널을 마구마구 여기저기에 홍보해 줄 수는 없는 겁니다.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강제로 조회수를 올리는 방법을 알고 계셔야 되죠. 자 강제로 조회수를 늘리는 세 가지 방법 지금부터 시작합니다. 자 강제로 조회수 늘리기 첫 번째 이거는 제 채널 분석입니다, 제 스튜디오인데 제가 이렇게 지금 보시면 19년부터 쭉 보니까 이때는 그냥 채널만 개설하고 뭐별 활동이 없었겠지만 뭐 거의 뭐 조회수가 바닥에 붙어 있어요.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조회수가 빵 터지죠? 두 번이 터졌어요. 빵빵. 자, 여기서 그 뒤에도 별로 그렇게 안 높아요. 물론 얘를 계기로 해서 이때보다는 지금 이 뒷부분이 월등히 높습니다. 어떻게 보면 제 채널에 하나의 증폭제 역할을 해준 게 바로 이두 번의 사건입니다. 어, 어떻게, 뭐 채널이, 저 같은 경우는 뭐 재미난 채널이 아니거든요. 중요한 지식 전달, 전달 채널이기 때문에 갑자기 특정 영상이 재밌어서 막이 사람 저 사람 보는 채널은 아닙니다. 그냥 꾸준하게 제 정보가 필요한 분들이 보는 건데, 왜 여기서만 이렇게 갑자기 독자들이, 구독자가, 아니 조회수가 늘었을까요? 공개하겠습니다. 바로 광고입니다. 제가 이때 광고를 했어요. 제 영상을. 그래서 제 영상을 두 개로 광고를 했어요. 하나는 제 영상 중에서 제일 조회수가 높은 거, 그걸 광고했고요. 또 하나는 제가 그 당시에 세미나를, 온라인 세미나를 모집을 했는데, 그 세미나에 대한 광고를 했습니다. 역시 광고를 했더니 유튜브가 노출을 몇 배로 해줘가지고 조회수가 이렇게 많이 늘었죠. 그래서 평상시에는 한 100조회수밖에 안 나오는데, 이렇게 광고 덕분에 거의 뭐1000 조회수에 가까운 조회수가 됐고요. 제가 한번 비용을 계산을 해 봤어요. 그 당시에 제가 1일 광고비 한도를 3만원 정도로 책정을 했거든요. 그랬더니 이렇게 노출이 됐고, 조회는 그중에서 클릭률은 966이 나왔고, 1조회당 한 31원? 근데 기존에도 제가 뭐한 100조회수 나왔으니까, 뭐한 1조회당 광고로만 늘어난 거는 한 조회당 40원? 이 정도 될것 같아요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게 제가 아까 10만 조회수 하면 은뭐 구독자와 시청시간이 된다그랬잖아요 그러면 400만 원을 쓰면 400만 원을 쓰면 10만 조회수는 되겠네. 자, 이렇게 간단하네요. 자 그렇지만 자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조회수인 건가요? 조회수? 자, 수익화가 안되면 사실 조회수가 의미가 없습니다. 중요한 거는 정말 충성 고객이에요. 자 그러면 제가 이 광고비를 들여서 조회수는 이렇게 10배 가까이 늘었는데 구독자는 얼마나 늘었는지 한번 보실까요? 자 앞에서 966 조회수가 나왔고 구독자는 32명이 증가를 했습니다. 사실 이때 저는 구독자가 하루에 한 명, 두명 이렇게 늘 때예요. 0명일 때도 있고. 그런데 한 영상으로 구독자가 32명이 늘었어요. 같은 날, 4월 8일 아까 조회수 나온 날이죠. 자, 이렇게 광고의 효과는 정말 대단했어요. 그런데 아까 제가 광고 영상을 두 개를 올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구독자 보니까 하나는 굉장히 많이 늘었는데 하나는 어디 갔을까요? 조회수는 그렇게 많아졌는데 어, 구독자는 별반 차이가 없네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 영상이 어떤 영상이냐에 따라서 조회수만 늘어날 수도 있고 구독자가 늘어날 수도 있는 거예요 제가 아까 광고를 두 개를 했는데 하나는 조회수가 제일 높은 영상을 광고를 올렸고 또 하나는 제 세미나에 광고를 올렸다고 했어요 물론 광고를 올린 덕분에 세미나는 성황리에 마쳤습니다. 하지만 그 세미나를 필요하신 분들만 신청을 하셨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진 않았습니다. 자 여기서 중요한 거, 자여러분들의 목적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광고를 붙일 영상이 달라진다는 거죠. 자 그래서 내가 조회수와 구독자를 늘려야겠다. 그러면 평소 내 영상 중에서 가장 조회수가 높은 그런 영상들을 붙이는 게 효과적이고요. 사실 이때만 하더라도 제가 광고를 너무 모를 때 정말 초보 시절에 했던 거고 제가 광고를 공부했더니 제가 했던 광고는 정말 가장 비효율적인 광고였어요. 그 광고는 다음 시간에 한번 또 따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10배 이상 효과가 날수 있는 건데 제가 몰라서 이 정도밖에 효과를 그당시는 초보니까 못했던 것 같습니다. 자 다시 한번 첫 번째는 광고. 비용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. 유튜브 같은 경우 하루에 3만원 정도 이렇게 쓰시면 내 영상이 10배 이상은 노출이 될수 있다. 그리고 그 영상의 퀄리티가 좋다면 제가 말하는 퀄리티는 영상의 편집이나 어떤 화려함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상의 내용이 알차다며 구독자들한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구독을 누르신다는 거죠. 자,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구독자 하루에, 하루에 30명 정도 늘려진 이렇게 고마운 제 영상을 봤더니, 그, 이 영상이 조회는 뭐, 0 0 정도 시청 시간, 956시간. 뭐, 4 0시간이면 되는데, 9 5 6시간이니 얘가 한 4분의 1을 해준 거죠. 구독자 281명. 이 영상 하나로. 네. 그래서 이 영상을 보니까 정말 저는 이 영상이 뭐 다른 영상 중에서는 괜찮았지만 그래도 조회수가 그렇게 높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광고를 기점으로 해서 많은 사람들의 노출이 되다 보니 좋은 영상이니까 이렇게 급성장 할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두번째 sns 비용 없이 할수 있는거